오늘은 여호수아 말씀 마지막 장 다룰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머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큰그큰 그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머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심이라 하니라 여호수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등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웃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요소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요소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의 요소와가 세계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요소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석 옆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리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리라 그런 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이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택하라 함께 선포할까요? 오늘 택하라 <웃음>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일 미래 앞으로 이런 거 아니고 지금 택하라는 거예요 뭘 택하라고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살면서 아, 나는 이거 참 잘한 결정 같아 참 인생에서 이 결정은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결정 있어요? 네. 혹시 난 결혼이 진짜 잘한 선택이다 라고 하시는 분 이건 손 들어봐도 돼요 손 들어보세요 어, 할렐루야 할렐라. 믿음대로 될지하다 <웃음>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들을 합니다 결정 중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선택한 거 아닐까요? 그죠? 왜 그게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영혼을 위한 선택, 영생을 위한 선택, 복을 누리는 선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 구원을 이루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겠다고 한 선택만큼 가장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여호수와 말씀을 다루면서 저도 봤더니 오늘이 17, 17강이더라고요 <웃음> 이렇게까지 길게 할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온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에 여호수와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고 분백해하셨고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웃음> 우리는 무엇을 지금 택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뉴랜드, 약속의 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떻게 확장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유언하며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여우수와서 24장의 말씀이난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는지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말하면서 남은 우리들, 다음 세대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웃음>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다듬고 압축하여서 이야기합니다 13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서 처음 하나님 여호수 아,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 이거 다 알고 있지 너희 진짜 눈으로 다 목도했지 귀로 들었지 체험했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주셨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업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었다 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주주셨어요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성업을 주셨고 먹을만한 과실을 주셨고 땅을 주셨어요. 원수를 다 몰아내 주시고 이제 이곳에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청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하겠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몇년 동안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너희도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라. 그런데 선택을 넘어서 너희가 이 선택에 대한 이 결단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세계미란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세요 세계미는 세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냐면요. 여수아 8장에 혹시 그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웃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성 전투에서 피, 세,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왜 아가성 전투에서 패배했죠? 아간의 범죄함으로 그들은 상상조차 못 했어요. 아가성 전투에서 패배할 거란 것을 단 일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패배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함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수아는 이 아간을 척살하고 그 가족을 다 몰살하고 제 근원들을 잘라내고 다시 말씀에 순정하였더니 아가선 정도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에 도치되어서 그 다음 전쟁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을 끌고 북쪽으로 바로 세계민한 곳으로 올라갑니다 200만이 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매로 올라가서 세계맨은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여섯집판은 위쪽에, 여섯집판은 아래쪽에 포진하고 여우수화가 축복의 말씀과 저제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답함으로써 이젠 더 이상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던 사건이 여호수아 8장 3계명에서 있었어요. 언약을 갱신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진짜 하나님 섬길 거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이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가지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14절부터 지금 15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 늘 문지방에 들어가면 걸려 있는 그 말, 그 믿음의 선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또 <웃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머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네. 아멘.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하였고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표현해요. 경외이경외라는 경애. 것은 야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보통 이것을 해석할 때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경애함.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경과 리스펙, 경외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즉여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시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웃음> 이것을 사랑했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어 나는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성겼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슈와 문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되려면 온전한 표현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그 표현법이 모르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경애함입니다. 경애함이에요. 한 예로요. <웃음> 어, 최근에도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우리 아들이 한살 조금 넘어갔어요. 그랬더니아 그렇게 뭐 할아버지 쫓아다니 할아버지 말을 못하지만 막막막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하자 뭐 할아버지 실하고 웃어요. 그럼 우리 하, 아버지는 또아 이쁘다 이쁘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어떤 어떤 일을 하냐면 손으로 저희 아버지 얼굴을 때려요. 캬! 뭐 아버지 <웃음> 이러다 가도 아우 애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뭘 잡아요. 그리고 <웃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할아버지도 그런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아이는 좋아서 하는 표현인데 조금 서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뭐 저도 이제 뭐 이제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웃음>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에는 아 우리 부모님 왜 그랬지? 우리 부모님왜 나한테 왜 이렇게 대했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도 나이를 먹어보고 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생기잖아요 아 우리 부모님 그때 그랬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 우리 부모님의 그냥 그 사랑을 확인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처럼 철없이 그냥 엄마왜방찬안 해줘? 이게 아니라 드셨구나. 그러니까 반찬을 얻더라도 찾아오시더라도 감사함이 생기잖아요 오늘날 이게 좀 많이 부재돼서 너무 안타까운데 부모께서 나에게 베푸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처럼 <웃음> 경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지하가 성실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여수아가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경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사랑이 때문에 말을 조심하는 거고, 사랑이 때문에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의 최고 단계가 경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수아는두 번째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말하는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하고 진실하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부분만 부분적으로만 혹은 그렇게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진실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진실되게 거짓 없이 순수하게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오늘날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줄까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온전하게 진실되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행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는 대상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물론 내 행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섬긴다는 건그 대상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섬기는 대상한테 어, 오늘 서비스는 불고기고요 이 갈비는 얼마짜리고요 이 타올은 얼마짜리예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엄청나게 수고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썰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는 사람이 이게 받는 건지 부담스러운 건지 모르잖아요 섬긴다는 건뭐예요그 대상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대상은 부각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대상만이 남아야 돼. 그게 바로 섬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음> 내가 경애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예배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와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고 진실되게 섬겼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토인은요 <웃음> 예수 그리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아닌데 스스로 종된 삶을 선택한 삶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종은 어떤 존재예요? 주인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주인보다 나대면안 돼요.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선택합니까? 왜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비록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요소가 안 했었습니까? 그 노인네가. 85세가 넘어가는 노인네가 자기보다 40살이나 어리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래 말씀을 선포해요. 죽기 살기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애썼고 정말 기도했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했을 거예요. 나이가 소진대로 기력이 다 소진하도록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 요소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섬겼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웃음>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네 가지에 대한 선택은요. 단순하게 3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 여우사와 말씀은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영적으로 푸셔야 돼요. 자유랜드를 정복하고 내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 원리를 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호수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 마지막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은 곧 죽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시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원리 즉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막을 것은 막고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정신 차리건 정신 차려서 확실히 알고 확실히 순종하고 확실히 기대만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건 14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즉 아브라함이 섬겼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신들을 이야기해요 재미 나죠? 지금 다음 세대잖아요 출애굽 다음, 다음 세대 광야에 지나 여우수와 함께 가난 땅을 정복한 세대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신들을 언급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역사하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향력을 끼치는 악한 영과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무슨 가정 가운데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여호수아가 아브람 때그 갈대 우르아에 있었던 신들부터 언급하는지 보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착되었던 우리 인연과 세계관과 민족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웃음> 어저께 추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추석때뭐 해요? Go, 안 스톱. 신앙은 고스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거 말고요. 또뭐 합니까? 제사창. 제사상 차려 놓고 뭐 해요? 대놓고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웰컴하고 그런 제사를 지내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잘 살아보게 하게 달라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아, 우리 조상이 잘하면 돈좀 주겠지 하는 샤머니즘적인 생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샤머니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내재되어 있고 장착되어 있는 세계관이에요 제가 <웃음>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 악한 것들 사단권세가 우리 산가운데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초청과 영접이라는 원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청과 영접이에요. 초청이 뭐냐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영접은 뭐예요? 그 여건 가운데 이네들이 들랑 날라거리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 내 마음의 중심까지 이 악한 것들에게 내어주는 상태를 영접이라 말합니다. 돈에게 쾌락에게 자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둔 그 우상딴지들에게 내 보좌를 내어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잘못된 샤머드즘 성격 기복주의적인 신앙들 비밀면하니까서 해주시겠지 마치 예수 요술만큼 진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 답을 해줄 수 있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들. 마치 내 의의와 내 생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신앙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아이고 섭섭해!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생각들 쓴뿌리들, 기지들 우리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족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쓴뿌리들 지독하게 가난해서 내 것을 챙겨야지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들 우리 고다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여소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흐르는 이 기류들. 민족적으로 흐르고 있는 기류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악한 것들에 대한 문을 차단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선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활짝 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요소가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라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살펴보면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미 이 이방신들, 이 악한 것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미 요소가 본 거예요. 그래서 세김에 모여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너 조상으로부터 온는이 신들 삼길 거야 말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의 세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만약에 귀신이 악한 것들이 마음대로 역사한다면 이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귀신들이 여러 분 사는 마구자구 이로 흔들어 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원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초청과 영접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초청과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내 보좌가 데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데내 삶의 중심에 자꾸 내가 옛선품 조상으로부터 민족적으로 흐렸던 그 영향력, 그 악한 것을 따라 내어주기 시작할 때내 보좌가 흔들리고 하나님이 없고 영향을 받고 그만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굽의 신들에 대해 얘기해요 에굽의 신 14절에 니까 애굽에서 성겼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라고 요 <웃음>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도 경험했던 신들입니다 애굽에뭐 섬겼어요? 달, 메뚜기, 벼루, 벼레베거 뭐 여가지 제약이 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 외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근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길로 갈까? 살팡질팡하는 것들, 여전히 내 삶을 좌우로 흔드는 것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 어긋남들, 깨어진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신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성품과 기질,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는 것들,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누리는 건 쟁취하고, 습득하고, 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저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수하는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옛 성품들, 옛 기지들 이거 그대로 따라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불편해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뭐 선택할래? 명하시는 거세 번째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의 신들 아모니 족속의 신들이에요 <웃음> 뭘 말할까요? 여전히 문화 속에 역사하는 신들이에요 니차스 포스트 목사님이 권력, 돈, 권력, 섹스라는 그 책에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삶간운 문화로 역사하는 신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바할, 아세라, 이세벨이에요 바할은 뭐예요? 아비라는 풍요라는 신 돈, 만몬이라고도 말하는 신입니다 아세는 뭐예요? 쾌락, 번영 음란을 뜻해요. 이세배는 뭐예요? 컨트롤, 조종하는 신입니다. 자, 이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 문화와 미디어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지 알아? 이야, 진짜 퐁퐁 한번 써보자. 돈에 치워봤으면 좋겠다. 생각해봐요, 아멘 해봐요. 안 하신다면 할렐루야. 죄송해요. 저는 아직 좀 연약한가 봐요. 가끔씩은 해요. 가끔씩. 그러다가 쉬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요즘 미디어를 보세요. 정말 아이들 꿈, 소망이 성공, 돈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조금 찌르니까 하나 더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 에휴, 아니에요. 있으나 없어나 하나님의 영광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에 미쳐 있어요. 제가 야, 돈 때문에 애들 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 깨뜨리고 이런 이들이 너무 미질비지해요아세라보여요 쾌락과 돈 쾌락과 번영입니다 음란이에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그런 뉴스만 했지요 저한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봐요한 살짜리 아이예요 근데이 아이가 아사 상태로 죽었어요 일주일 동안 방치해서 왜 죽었느냐 남자 쫓아다니고 놀러다니냐고 아이를 방치했어요 집에 그냥 과자 급비스러기만 툭둘어놓고 아이가 뭘 알아요 한살 조금 넘어갔는데 여,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십니까? 이게 이해가 게이 되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뭐에 미쳐도 미쳐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해요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아주 미묘하게 우리 삶을 침투하고 공격해옵니다 가정을 분리하고 파괴시키는 이 음란의 영들에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고린전서 6장에 보면요 음란을 행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것보다 몸 밖에 지는 건데 음란은 우리의 몸 안에 죄를 지는다고 라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안이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냐라고 말하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음란은 여름의 영혼을 파쇄시킵니다 여러분이 아사라의 영과 키스하는 순간, 눈마주하는 순간 음란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비집고 들어와요. 요즘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음란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요즘은 뭐 SNS, 유튜브부터 쉐겨가지고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노출되고 있어요. 낯차하는 순간, 어마어마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음란은 맞서는 게 아닙니다. 음란은 도망가셔야 돼요. 그 환경을 벗어나셔야 돼요. 막강합니다. 특히 아비들에게 제발 권면해 드립니다. 요즘은 어미들도 난리대. 네 어머하면서 다 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란에 노트는 순간 나도 내 몸과 내 성장과 가정이 음란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소망을 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에 파수권을 세우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권력과 조정입니다. 분열시키고 거짓을 꾸미며 자기 밑에 가스라이팅하고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 사랑한다는 건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문화적인 영향력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결혼 전에 동거도 뭐 다들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정지함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잖아요. 돈 때문에, 쾌력 때문에, 권력 때문에 조중하고 싸우는 이 시대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번의 반응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산재물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재물. 살아서 역사는 하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처럼 살지 말고 예수교토의 생명을 가지고 풀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우만 섬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초청하고 영접하는 삶을 살겠다.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야외만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섬겨요. 하나의 신으로 나를 복주는 사람으로. 그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에이, 너무 유난 떨지 마. 예수 믿는 거 유난 떨지 마. 그렇게 극성맞에 믿지 않아도 돼. 어차피 다 가는 거잖아. 아니요. 아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사기 이장만 가도 다 잊어먹고 다 원수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빼앗겨요. 여러분 상 가운데 예수님만 왕이심을 선포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신지 심판자이신지 통치자이신지를 보면 돼요 내가 오늘 하루 뭐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리니까 나를 뭘 구원자로 섬기고 있는가 누가 나를 심판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오늘 아이가 내 삶의 구원자였고 통치자였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돈이, 물질이, 부동산이, 아내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고 흔들었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니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향해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내 아들, 딸들이 저 원수의 먹잇감으로 빼앗기는 것에 분노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라 부르셨어요. 어여쁜 자라고 부르셨어요. 내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내가 너를 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은 그냥 캐주얼로 여기고 하나님 하나님도 성기고 여기도 성기겠습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먹고 살려면 이거 필요하고요 먹고 살려면 저 사람 만나야 되고요 에유 사람이 이집 따라 논리적이고 그냥 융통적 있게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하나님과 타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내집내 내 가문은 오직 하나님만 성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 대망을 조, 조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선택하여 그분께로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이리와할수 있는데 이네가지는데너 선택해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전히 질투하시고 분노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경영함으로 나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10편 51편의 선포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드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상관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나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세요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응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함과 진실함과 경애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여우사의 믿음의 고백에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19절, 20절이에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 아니, 아니, 저기, 그 후에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네, 우리가 여우와만 성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해요. 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호수와 팔장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우리가 여호와만 성기할 수있다고 합찬을 해요 하, 얼마나 감격스럽을 수 있을 그데그 광경 가운데 여호수가참물에확 끼얹어요 자 이것이 19절 20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와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와를 능히 성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희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를 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칭찬하기도 좋을 이 타이밍에 너희들 절대 못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못할 걸 본인이 뻔히 알면서 왜 선택하라고 요구하실까? 여기는 놀란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경향과 온전함과 진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나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못해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처럼 너희는 순종과 청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부신지아닙니까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 3일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8장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대요. 또 3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신이 그는 하나님 의 우편에 계시고 자요 우리를 위 왜요. 뭐 하신다고요? 강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뭘 위해서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신앙상하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의 경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린 날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신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왜 자꾸 없는 것에 주목하냐는 거예요. 여우서가 다시 한번이 백성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23절이에요. 보세요. 여우서가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께 향하라. 향하라. 무슨 말이에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단어를 솔로몬에게도 적용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향하여 할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자예요 가장 똑통한 자예요 가장 부한 자예요 그런데 이 자도 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거하나님 섬기는 거하나님 선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다예요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 꺾지 마세요. 언수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삶에 시집어서 깨트리든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게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번 더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말 것입니다 그가 이끄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할렐루야